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차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혁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움직임이 둔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스탠스와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에 주목하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먼저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물가 안정세는 더딘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FMC 의사락 공개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오펙의 글로벌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하락의 요인이 되었네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자이언트 스텝은 여전히 유효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에서 한심 놓을 수 있는 지표 수준이게 바래 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다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3% 매도 37%로 매수가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스은1 4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5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4 0 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0 0 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전치는 6.3%였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0.2% 상승한 6.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전치는 8.3%였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0.2% 하락한 8.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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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일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으니 관심 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산물 미국 옵션 원기 충전 유진 투자 선물 김옥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